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2019 코바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P&I에 비해서 코바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P&I에 비해서 코바쇼 어떤 쇼고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드리고 또 어떤 점을 좀 유의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팁 그리고 저도 같이 여기서 도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같이 보실게요 네 일단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전시장 도면으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1층에 한개홀 그리고 3층에 3개 홀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1층에 한개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볼게요 여기가 메인 입구로 들어가는 홀인데요 이곳은 약간 좀더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유튜버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가면 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어, 이런 거 보려고 온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장비의 전문 장비들이 많이 있는 홀입니다 일단 업체 이름을 봐도 좀 낯선 업체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마 뮤직 코리아라던가 사운드 업체들이 많아요. 작년에 제 기억에서도 AOL에서 사운드 업체들이 많아서 뮤지션들이나 이렇게 혼자 기타 메고 오셔가지고 인디 뮤지션들 같은 분들, 버스킹 장비도 좀 알아보시고, 조그만한 미니 앰프라든지 마이크 같은 거 굉장히 관심있게 보시더라고요. AOL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3층 CEO를 볼게요. 네, 보시게 되면은, 네 kbs mbc 같은 방송국에서 부스가 있는데 메인 부스를 차지하고 있네요 제가 작년에 mbc는 못 봤던 거 kbs는 봤던 거 같은데요 mbc도 다시 들어오신 거 같은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식적이게 전시해 놨다라는 느낌을 작년에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네, 여기 캐논이 있죠 네 여기 캐논은 가시게 되면 dslr 미러리스 카메라 위주가 아니라 아마 C100, C200 같은 시네마 카메라 위주의 전시가 되어 있고, 또 모델들을 찍을 수 있게 체험존 같이 만들어져 있었어요, 작년에는. 아마 올해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캐논을 다 보셔서 시네마 카메라도 한번 만져보시면 좋아요. 저도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하나 갖고 싶거든요. 네, 여기 보시면 블랙매직 디자인이 있죠. 네, 저도 여기를 꼭 가볼 건데, 작년에도 갔었다가 BMP CC4K, 그때 당시에는 발매되기 전에, 한 대인가 두 대를 놓고서는 시연을 해주셨었는데, 좀 기다리시는 분들에 비해서 카메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은 하긴 했는데, 올해도 좀 가볼 생각입니다. 제가 올해 중고로 BMCC를 또 영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BMCC도 한번 뭐 관련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, 블랙 렌즈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것도 좀더볼 생각입니다. 미디어 콘텐츠 제작관이라고 해서, 여기 수중 촬영 드론관, 헬셀이라고 이제 유명한 드론 업체죠. 견해도 있고 콘텐츠 제작할 수 있게 볼수 있는 홀이 많아요 여기가 조금 더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노바 라고 해서 포토나 영상 액세서리를 많이 판매하는 곳이에요 코노바 라는 업체는 클릭해 볼게요 제가 작년 코노바 부스를 갔을 때 느낀 점은 이거 말고도 조명 이라든지 작은 조명도 많고 1인 방송할 수 있는 조명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삼각대라든지 네, 그런 것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코노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관 캐논 블랙매직 정도가 좀 눈여겨볼 곳이네요 네. 그 디오를 가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오를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데 파나소닉과 소니가 있죠 역시 소니를 가시게 되면은 캠코드 위주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알파 세븐 시리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, 그런 위주로 캠코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주에 있는 P&I 때 미러리스 이 부...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전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P&I에 n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나소닉 유저분들이나 파나소닉에 관심이 있은 분들은 꼭 코바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는 GH 계열이라던가 이번에 나왔던 S1 기종도 다 전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시그마, 사이즈 뭐 RA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들이 여기에 있고 1인 방송 미디어 교육 세미나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오늘 시작은 유튜브 촬영터 편집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쭉 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2019 코바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수요일날 갈 예정이에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보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또 갔다 와서 스케치 영상도 올릴 거니까요 또 다음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, 그럼 여기까지 이칸트였고,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!